어떤 식으로 기록하시면 좋은지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수치스럽고 킹받았던 저의 일기장을 다이어리를 봤던 적이 있었고 일기를 쓰면서 느낀 되게 놀라운 점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메타 인지가 안 돼가지고 되게 퀄리티 있어 보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다이어리 영상을 올린 뒤로 사적인 일기를 쓰는 다이어리랑 공적인 스케줄을 적는 다이어리를 이렇게 나눠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이두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랑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리를 한 15년? 16년? 진짜 오래 썼기 때문에 한 번도 다이어리에 쓸게 없다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쓰지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다이어리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이어리를 쓰시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기록하시면 좋은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두권으로 나눠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일기장처럼 쓰고 있어요 주룩주룩 길게 쓸 때도 있고 짧게 쓸 때도 있고 자꾸 같은 것도 주로 여기다가 하고요 여기에도 먼슬리가 있는데 여기 먼슬리는 사적인 스케줄이나 그냥 평소 다이어리 꾸미던 대로 내가 오늘 어디를 갔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 위주로 적는 편이고 얘는 공적인 일을 담는 진짜 스케줄러용 다이어리거든요 여기는 진짜 오늘의 해야 될 일을 투두리스 느낌으로 쫙 적어놓고 오늘 했으면 체크 못했으면은 그냥 비워놓고 닦고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먼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친구랑 놀러가고 이런 거 적기보다는 언제까지가 마감이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런 일에 관련한 일정을 체크할 수 있게 네모박스로 뭐뭐뭐 이렇게 적는 편이고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냐면 이제 다이어리를 많이 쓰게 되면 은 나의 생각이나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한 권에다가 다 적고 들고 다니다 보면 은 누가 보는 일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의 일기 장을. 다이어리를 봤던 적이 있었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킹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완전 이렇게 두 개로 남았고 얘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의 일정을 체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한 권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1년 2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두 권으로 나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일기에 관한 컨텐츠를 꾸준히 찍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기를 자꾸 쓰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일기에 대해서 영업을 하자면 미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말인데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이거를 보고 제가 아 이거 진짜 띵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밑줄을 쫙 쳐놨거든요 다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휘발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흐려지고 아예 날라가 버리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일은 없는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저는 진짜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매몰되지 않으려고 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정신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았던 기억들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도 기록하지 않으면은 현재가 아닌 이상 모든 걸다 기억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이라도 기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기를 꾸준히 쓰기 시작했는데 일기를 쓰면서 느낀 되게 놀라운 점은 정말 진짜 진짜 기억도 못했던 일들도 예전에 썼던 한 줄의 일기, 하나의 단어 이걸로 확그 기억이 진짜 서랍을 열어서 딱 이렇게 꺼내지듯이 확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뇌는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억들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이라는 그런 서랍 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거를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각들이 있으면 다시 그 서랍에서 이렇게 기억을 꺼내오는 느낌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원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일기 쓰기에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그날의 일을 이렇게 복귀하면서 일기로 적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오늘의 기억들, 오늘의 했던 일들,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반복 학습을 해주는 거라서 일기를 통해서 물론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내 기억이 선명해지고 오래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1년, 2년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저처럼 10년? 15년?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은 정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친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예전 일들이 그렇게 완전 과거 같지 않은?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의 일상이 매일매일 똑같기 때문에 일기 내용도 똑같아서 그냥 며칠 쓰고 안 쓰게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케줄 위주로 한한 한 줄? 두줄 적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회사를 갔고 누구랑 밥을 먹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뭘 했고 이런식으로 내가 뭘 했다는 그런 물리적인 사실들만 이렇게 적어 놓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이제 한 한달 두달 쓰다보면 거기에 대한 나의 조그만 감상들이 생길 거예요 뭐 퇴근을 했는데 일찍해서 기분이 좋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내가 이런걸 했는데 아, 앞으로는 다른 것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내가 생각을 했다 라는 식으로 단순 스케줄에 나열해서 거기에 대해 부차적으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조금 서술하는 식으로 일기의 양을 이제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에? 나는 백수다 나는 스케줄 매일 똑같아 가지고 이렇게 일정 단위로 쓸 것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줄 감사일기 쓰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약간 우울했을 때 많이 했던 습관인데 진짜 억지로라도 적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기분이 좋았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기회 세 줄을 쓰다 보면은 조금 행복의 역치가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점점 내가 나를 좀더 좋아하게 되고 나의 사고 회로가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기 쓰는 것도 더 즐거워지고 더 기록하는 습관에 힘이 붙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쓰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기를 쓰는 거가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고 별로 힘들지 않은데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정말 일기 쓰기에 묘미인 나와 의 대화 오늘 깨달은 점 다시 반복하기 싫은 일들 이런 거를 하루의 일과 중에 뽑아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없는 날엔안 적어도 되는데 저는 꼭 진짜 킹받는 일이 있거나 어 내가 지금 실수했다 싶은 날에는 일기를 좀 진짜 길게 쓰거든요 내가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난 너무 후회가 된다 근데 괜찮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나의 약간 깨달음과 성찰? 그런 글을 쓰는데 확실히 그런 얘기를 쓰고 나면은 좀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느낌이 있고 마음이 좀 개운해요 어찌됐든 문장을 쓰다보면 마지막에 마침표 결론 문단을 써야 되잖아요 그 결론 문단을 쓰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름의 이제 끝맺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이렇게 일기 쓰시는 것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이거 말고도 일기장 활용하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요 저는 별의별 걸다 써요 어떤 책 책을 읽어놓는데 이거 진짜 띵원이다 하는 것들은 적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고 흘리는 것보다 글로 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뇌에 딱 이렇게 각인이 되고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내가 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뭐 영화나 책을 읽고 감상을 쓰기도 하고 또 저는 가계부나 정보성 글도 진짜 많이 써요 막 인터넷 이런 거 보면은 어, 이거 진짜 유용하다 꿀팁이다 하는 것도 캡쳐를 해놓잖아요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진짜 오래 쓰면서 느낀 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그 정보를 내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도 나중에는 그 정보량이 많아지면 메타 인지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유용한 것들을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진짜 이건 가져가야겠다 싶은 것들은 이런 일기장 완전 맨 끝! 있잖아요. 만약에 돈 관련, 재테크 관련 이면 재테크 써놓고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때마다 이렇게 적어두거든요. 이러면은 진짜 그냥 일기 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시 상기시킬 수도 있고 특히나 저는 가계부 같은 거는 항상 일기장 뒤편에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이번 달 저축액, 뭐 소비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적어두면 따로 막 나의 기록을 뒤지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그 해의 다이어리 맨 뒷장을 보면은 어, 얼추 내가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고 이게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먼슬리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먼슬리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구구절절 길게 쓰는 것보다 이게 키워드 단위로 짧게 짧게 쓰는 게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 어디 먹은 음식 그렇게 쓰시면 은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나중에 이제 먼슬리를 이렇게 봤을 때아 내가 이날 누구를 만났다 내가 뭘 했다 이게 확실히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기억력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자주 예전에 썼던 일기장들을 많이 봐요. 내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받은 만큼보다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뭘 받았는지 진짜 기억이 안날 때는 이런 먼슬리를 뒤지면 은 누구 생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은그 날짜에 일기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나 대신 일기장에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 깨알같이 진짜 유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 키워드 위주로 원슬리를 꾸미는 편이고 이한 데일리 칸을 꾸미실 때에는 많은 분들이 글을 먼저 쓰고 글 주변을 다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은 진짜 제가 해도 예쁘게 꾸미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일단 내가 오늘 막 보라보라하게 귀엽게 꾸미고 싶어 하면 은 여기다가 스티커를 보라보라하게 테두리 위주로 이렇게 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렇게 퍼즐을 딱 맞춘 것처럼 엄청 예쁘게 글씨가 쏙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다이어리 못 꾸미겠고 다이어리 꾸미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약간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다꾸 용품 같은 거 추천을 해드리자면 정말 처음에 다꾸를 시작할 때 장비를 진짜 많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맨날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런 반투명 스티커 글씨 위에 이런 거 붙여놓으면 되게 깔끔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캐릭터 스티커 그리고 막 하트, 뭐 무지개 막 이런 거 리본 막별 있는 거? 이런 거 사셔가지고 글 주변에 그냥 뿅뿅뿅 붙여놓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티클 스티커 있잖아요 요런 거 있으면 되게 퀄리티 있어 보이고 활용도가 진짜 높거든요? 진짜 이 정도만 사시면 돼요. 막. 오히려 처음에 엄청 막 사놓고 힘을 이렇게 딱 주고 나면은 더안 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하시고 요즘은 다꾸 이런 게 되게 유행이다 보니까 좀 나는 잘못 꾸며 이래가지고 다이어리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좀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꾸미는 건좀 힘을 이렇게 빼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신의 생각들, 나의 감정, 나의 삶을 기록하는 글쓰기에 더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다이어리를 뭐 활용하는 방법,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